네, 오늘 따라오세요. 수월봉에 가겠습니다. 제주도에 있어요. 우선 정상을 먼저 올라가 볼게요. 네, 여기 전망대인데요. 위에서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차기도가 보이고요. 네, 기상대가 있습니다. 이제 올레길 따라가볼게요 어..여기는 어, 아까 쇠설층이라고 표현됐던 오, 곳인데요. 어, 화산재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어, 풍화작용을 오랫동안 일으키면서 이렇게 굉장히 신비로운 단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면 아래쪽에 물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떨어진...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곳들도 있고요. 잘 보이시나요? 거기에 이렇게 이끼가 막 쌓여가지고요. 이렇게 물길이었던 것이 이렇게 되기도 하네요.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은 저 끝에 이제 해적잠서함 타는 차기도 바로 앞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차기도 바로 앞이 보이는 곳에 이제 뭐 낚시배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다시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낚시배가 차기도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음, 음, 네, 갱도진지 일본군의 흔적 또한 있습니다. 이제 짧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갑니다. 음, 드라이브하는 기분 한번 만끽하시라고 이제 드라이브 코스도 될수 있는 고산리 마을을 지나가는데요. 음, 두배 속도입니다. 이렇게 빨리 달리면 안 되겠죠? <웃음> 네, 여기서 어, 뭐 거의 한 120도 정도 좌회전하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네, 집으로 돌아갑니다. 네, 따라오세요. 네 번째였고요. 음, 처음으로 녹음해봤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